오늘은 사도행전, 어, 사도행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데어빌로, 두가, 아나니아와 사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어, 이 항상 그 어린이날과 그 어버이날이 오면 항상 그 나오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보통 언어의 모성애와 가물치의 희생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가물치 자녀들의 희생에 저 희생에 대한 것을 많이 논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한번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어는 담수어인 강에서부터 태어나 갖고 바다로 옮겨간 간 다음에 산란을 위해서 다시 담수어 민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다음에 알려진 대 대부분 자신 태어난 고향 개울가 가서 산란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하면서 새로운 걸 한번 알게 됐습니다 태평양, 태평양에 서식하는 언어와 대서양에 서식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평양 언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언어들은 단식, 단회, 단회 번식을 한다고요 대서양에 있는 것은 다회 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담수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담수 민물로 들어갔다가 바다물로 나갔다가 그걸 반복하는 게 대서양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이니까, 그 태평양 언어를 보니까 단회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 번식을 하고 죽는 이런 그 연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보통 그 60일 정도 후에 부활을 시키는데, 음, 그, 어미 언어는, 어, 일주 정도, 1, 2주 정도 지키다가, 그다가 너무 이게 그 기력을 쇠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1, 2주 있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정말 심리가 까 자기가 그 민물로 같이 쫓아가지고 왔고 계속 올라가면서 오다가 한 어, 산란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어, 그 목숨을 잃는데 그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 난황이라는 것을 차고 나온대. 그래서 엄마가 없더라도 요곳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그 이제 지쳐 갖고 죽으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그 새끼들이 요 물고기 새끼 물고기들이 어머니를 뜯어 엄마를 뜯어 먹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어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버이 같은 그런 연어. 그래서 어버이날 가장 비율 많이 하는 그, 그 고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이 가물치는요. 한 5만 마리 정도의 알을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그래서 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오냐면, 엄마가 보통 통상적으로 눈이 먼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새끼들 물고기들이 엄마 입속에 들어가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뭐, 그, 물고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 이, 그, 뭐랄까요? 그, 이 조류, 이 어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건 날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가물치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지 38, 0 하루 내지 이틀 후에 부하가 되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보호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 3, 4주 정도 있으면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데, 뭐냐면 이 가물치들은, 이, 그, 자기보다 작은 거가 있으면 잡아먹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 자매들도 잡아먹는 그런 그 비정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는 이런 건데, 결국은 뭐냐면, 연어와 가물치를 보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연어는 우리 부모 같은, 부모, 그 다음에 그 가물치는 효도하는, 어린이날에 필요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농담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저게 뭐였냐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연어와 비슷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한 뭐냐면 하나님은 가물치 같은 그런 강인함도 원했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은 그 어느 연어의 어떤 그런 그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그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난황이라는 것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거 갖고 어린아이 그런 그런 믿음만에서 꽂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물치처럼 내가 정말 힘이 있어서 정말 내가 그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느님 원하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말씀은 본문 말씀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라 그게 오늘 그 오늘, 어, 제목입니다 자 어 시대순으로 본 신약 성경. 이건 뭐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 넘어가는데 그 뭐냐면 그 사도행전, 복음서, 역사서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고요. 서신서에서는 아, 여기 있죠. 초록색이 있는 것이 그니까그 바울이 쓴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그다음에 나머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8개 정도는 서신서로 봅니다. 됩니다. 일반 서신서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는 요한이적인 그 요한계시록. 그래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로 보고요. 시대순서로 보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부서. 그러니 복음서와 같이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데스로라니까 전서, 데스로라니까 전후서가 되어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고린도 전후서 거의 비슷하게 썼다. 우리가 보면, 그 나온 거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그니까 사복음서 있고, 사도행전, 로마서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나 나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여기 보시고요. 이 순서대로 보면,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레서서 빌레몬서, 빌리퍼서, 어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모, 디도서 디모데 후서, 뭐 이런 식으로 쑥써 있다고 어,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사도행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이,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사도되게 하신 성령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순교자의 얘기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아 변화된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자, 자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이 누가 1편이라고 보면 사도행전이 2편, 전편과 후편을 볼수 있는데 전편의 마무리를 봐야지만 사도,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 움직여 있는 걸 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딱 나올 때 보니까 신호 집은 천사가 와서 뭐, 왜 그러냐면 야너 살아있는 사람들을 왜 여기서 찾아? 너 죽은 사람은이나 여기서 찾지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찾으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소명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박히고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천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살아나신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라고 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그 마리아와 그, 그 와서 사람들이 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와갖고 베드로가 쫓아가갖고 무덤까지 가죠. 가갖고 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죠. 당황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저 너무 들어와서 너무 황당하니까 그 너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13절에 뭐가냐면 그들 제자 중에서 두 명이 엠마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저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네들이 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왜 얼굴빛이 이렇게 어, 불, 저 슬픈 얼굴빛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도 몰라? 어? 우리가 저그 글로비라는 하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야예루렘에서 이런 일을 갖다 당신은 몰라? 어? 그런 얘기를 몰라? 나세는 예수님의 그 산주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몰라? 대제사장들이 뭐저그 관리자들이 사형 판결해 갖고 넘겨줘 갖고 십자가 못 박혀준 걸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니 벌써 사흘째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서 래 이제 그 다음에 쭉 가다 같이 가다가 근데 그들이 뭐냐면 우리 저저 물었으니까 우리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나 하고 뉴스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죠, 요관네요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갖고 이 사람들한테 축사하시면서이 사람들 주니까 그때서야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사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거의 한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이런 일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됐었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본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친인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이들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여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왜 들어왔냐 어찌하여 두려느냐 내가 너희한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 너희들을 왜,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 의심하면 나의 마음을 몸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 너, 너희들이 너 나를 갖다 귀신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이라.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44절에 보면, 자,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모든 것이 다이런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사면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을 갖다, 왜 그러냐? 너희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내 앞, 너희들 앞에 내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얘기야? 너희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모아놓고 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다라꾼에서 모여 있어라 그러니까 120명들이 모여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 9절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입혔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50절에 뭐냐 뭐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그들이 다시 그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 하나님을 찬성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다락 방에 가서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서 저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가기 전에 이어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누가 보면 마찬가지, 뭐요? 데오빌러한테 먼저 쓰,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럼 데오빌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러는 뭐냐면요.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해진 글이에요. 그래서 데오필로스가 되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러스는 사랑하는, 또뭐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데오 필러스, 데오 필러스라고 그러면은 뭐냐면 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 필러스에도 여러 가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이 일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대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일장 우리가 보면 일장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1장부터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음, 죄송합니다. 자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든 일을 그, 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데어빌로 가카라고 되있는데 데어빌로 이게 가카를 갖다 그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티스토스라고 되있습니다 크라티티스토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장 존경하는 가장 고상한 그래서. 그, 엔하이브나 킹게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어, 가장 고상한, 가장 존경하는 데어빌러 가카, 데어빌러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카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우리가, 개혁계정에서만 되어 있는데 NIV나 킹게임스 버전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대어빌러각카가 뭐냐면 4절에 보면 각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다 그러니까그 전에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줬단 이 누가 보면 썼고 사도행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는 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느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의 친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각하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학자들은 보통 로마 고위 관리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 그. 가장 주적이 저 지지를 받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냐면 데어빌러 데오빌로, 데어빌러가 뭐냐면 아까 나오는 거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 봤을 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호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친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로 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의 조카인 클레멘스라는 걸 갖다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서 했던 거라고 뭐 추정하는 사람 이 있는데 이것은 뭐 조금, 음 좀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그 출판업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누가 보음을 갖다가 이 대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출판을 맡겨서 이 출판을 해준 사람, 이 바로 데오빌로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이 지지적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보면 시리아 안티옥, 안티옥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였다는 것은 아까 뭐냐면 골로스 밑에 보면 골로스에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의사라고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의사란 분명히 하었고요또 화가였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의 저자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2, 3차 여행에 동행했으며 그 다음에 그 바울이 1,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로마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그런 로, 누가가 누가로 볼수 있고요 누가구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총 52장을 대오빌러라는 한 개인에게 썼는데 이 대오빌러라는 사람이 아마 그 이방인의 대표로 볼수 있고요 나머지 이방인들한테 이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로서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사도행전 2절, 2절을 보면 1장 2절을 보면 요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모든 걸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앞에 다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겁니다 자, 근데 아까 지금 그 저희가 보면, 그 우리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인물 강의 쪽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한번 그 대어빌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어빌로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왜냐면 누구란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확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논리적이지 않은 거면 아마 쓰지 못했던, 아마 의사였으니까 그 원인을 많이 찾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성 쫓아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데어빌로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일까?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란사람 무지하게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 귀화법적 어떤 어떤 사, 사실을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이론으로서 정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어빌로라는 사람도 누가에 대한 그 신뢰관계를 갖다 확실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4장 1 16, 6절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에게 부추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왕이여, 왕이라 왕이그 다음에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 그는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어떤 얘기를 라고얘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뭐냐면, 뭐라요? 그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란 얘기죠.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걸 갖다가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그들을 안 하니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계속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5절, 26절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 속에 인간으로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뭐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에서나 그다음에 환상으로나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교, 이 설교 말씀을 준비는 하지만 설교를 할때그 내용은 정말 제가 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연어와 가물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것을 그것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가 연어와 가물치를 같이 갖고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세제 받은 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제자들은 그냥 물로 세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있는데 보면 정말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그냥 그 교회 땅만 밟는 사람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열매를 맺고 하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을 갖다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또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될수 없고, 순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비, 대부분 그 유대민족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로마로서 부터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고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 아버지만 아버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바 아니고 그건 난만모르게돼 있어. 근데 8절에 뭐라냐면 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온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 어떤때 가서 내가 순교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 흰옷 입은 사람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야 갈릴리사람들아이 제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올라간 것처럼 내려오실 때 오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됐으면 자 볼게요 자. 그, 그저 제자들은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여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좌측의 그길 보면 저 왼쪽에 보면 그 통곡의 벽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그 황금동사원 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그그 그 뭐야, 그 솔로몬 성전 이 있는 데가 바로 그 옆에 그 통곡의 벽이 있죠. 그 벽과 어, 감감난산, 감나원이죠이 길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르메 마테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하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었죠. 40일 동안.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한그이그이한 그 이, 그이 9일 정도, 10일 정도. 이가 나온 것이 그렇게 그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한 9일 내지 10일 정도 후에 성령 강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9일, 50일 만에 그 성령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등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니 그때 베드로가 형들 제 가운데 알아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어,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이, 이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나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가론 유다가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3 0냥에 그러면서 이사람 본래 우리 가운데 징을한 부분 그러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불의의 싹수로 밭쳐 사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곤주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가론 유대 됨면 누구가 할 건가? 한번, 한번 하자라고 된 거죠. 근데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은 뭐냐면 어, 그1 2사운내에 뽑히는데 이 바사바, 유스토,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띠아보다 더 유력하고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의식해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의의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본 오늘, 오늘 말씀, 오늘 그, 저 기도, 오늘 그 말씀 제목인데, 말씀 그 저건데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그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티아를 갖다 우리가 이게 증언한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부활하시며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땅 끝까지 부활을 증언할 순교자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순교자는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증인이고요 증인이고이 사람은 뭐냐면 순교자는 죽으러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다 어, 그들이 다가 창고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뭐예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들어와서 온 집안에 가득한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 사람 위에 이마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 막이 성령이 온 거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언인데 어떤 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무작정 그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우리 교육받은 것처럼 우리가 제가 교육받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기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뭘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기도를 할때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때 우리가 그냥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사탄이 듣고 싶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 보면 우리 그 장로 쪽이 장로교 쪽에는 방언하는 걸 갖다 무지하게 그좀 부정식, 부정, 좀, 좀, 좀 터부시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그 제가 보면 저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면 방언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내가 기도에 어떤 제목, 기도를 갖다, 어떤 걸 갖다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저히 답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 뭐냐면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근간이 됐던 얘기가 이거예요. 자, 그럼 43절에 뭐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사, 사도들로 말리아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요번에 45절에 나온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필요한 거다 갖고 와 갖고 다. 공동 분별하겠다는 얘기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 그, 전부 다 소유를 팔아 각자 나눠, 난구 갖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용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재벌과 교회와 이런 데서 갖다 좀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내 자녀는 앞으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데그 여러 가지 장단점. 제가 그, 그 나중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문 경영인과 오너가 있을 때그 차이는 뭐냐? 다른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문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문 경영인 체제인데 단 하나 뭐냐면 부회장 중에서 우리가 보면 그 선임 부회장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하겠죠. 그이재용 부회장 수석 부회장이 뭐냐면 어떤 그 그에서 부회장 간의 갈등 부회장 간의 이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수석 부회장이 그것을 결정 내려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잘못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 수석부회장, 이정 회장이 지는 거로 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너라의 오너와 전문 경영인의 차이가 있죠. 그 전문 경영인이라는 것은 이거 뭐냐면 내게 아니란 얘기죠. 내게 아니면 뭐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소신껏 할 수가 없다는 라 얘기죠. 대신 그 오너는 오너 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뭐냐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말 그 부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길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 강점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회주로 가는 근간이 된 구절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44장 30에서 37절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사회주의자와 공동, 그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여기서 봐라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였느냐 아니면 강제였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인해서 했느냐 아니면 강제로 했느냐 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라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람 나눠준다 마스크도 일주일에 두 개만 써라 마스크를 일주일에 세 개만 써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결국 뭐냐 면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 면 배급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급제가 중요한 게 뭐냐 면 전제주의로 가버리면 전제주의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내지 3%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희생하고 고난의 행군을 갖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라 것이 바로 이 가장 그 중요한 게이 자유주의 자유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법으로 했다는 것이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구부로에서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가 바스 입음에 팔아서 사도들 앞에 줬다. 이게 자유 의지로 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그빌 그 게이츠나 여러 그 재벌들이 뭐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기부 를 기부하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내 것을 태갖고 쫓버리는 바로 이런 내용. 이게 뭐냐면 자유 의지였느냐 아니면 강제였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3 장에 보면 자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먹었던 일을 사람들이 매거 와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두죠. 근데 뭐냐면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구걸한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되, 베드로가 이러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고 딱 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잡아들이죠. 자,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옛날 그 나중에 제가 베드로와 바울과의 차이를 갖다 제가 한게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일어나 걸어라 딱 여섯 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 너, 내가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세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꼭 힘을 넣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이 성전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하느님을 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보면, 자,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감성을 건드리는 베드로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그러니까 그, 그, 이안진메이가 서서 막 뛰어다니는 걸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솔라몬 행각에 모여갖고 모이면서 얘기하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당신들이 왜놀랍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에 넘겨 이 권능을 받아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그 그게 다 모든 그냥 모든 건지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전부 다그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네들이 빌라도 앞에 넘겨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라. 여기서도 무슨 얘기 나와요?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상담, 아니, 심리학에서 보면요. 자기가 보지 않은 것, 자기가 기적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그 사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죠. 다 목숨 모두 갖고다 죽어서 순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보고 40일 동안 살아나가신 걸 보고 하늘에 올라가신 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다 죽을 수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가 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활을 증인하고, 선, 증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자가 된게 아니라 사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 없이, 어,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회귀하면 하느님 주, 주 앞에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8절 41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지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감성을 건드리는 거, 여기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이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하니까 3천 명씩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자, 사정전 4장 1절에 보면 뭐냐.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걸 말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라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갖다가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면 이튿날까지 가둬뒀더라 그래서 그들을 잡아둬버린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더라 그러니까 증거도 하고 베드로가 감성을 건드려고 너희가 정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3천, 5천 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대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요 가는 곳마다 토론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오중죽임 중에서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교사, 목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이런 걸 예언하는 자, 그다음에 이런 것 중에서 가르치는 자로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감성을 건드리면서 목자로서 그들을 이끄는 자로서 만든 거예요. 자, 선지자로 쓰면서 그들의 감성을 타채 갖고 3천 명, 5천 명씩 바뀌게 한 것이죠. 자. 또 여기서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대서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서장, 대서장들이 대서장다 참여하는 상태에서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무슨 세례주고 이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은명이가쓰니까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거 보고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집 모퉁이 머리대로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사람들을 위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 12절에 가장, 가장 우리가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종교통합을, 종교통합이 가능합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뭐냐면 뭐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성경의 지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 길은 가는 길은 어, 길이 험하고 험해서 뭐요? 좁고 협착해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때문에 그렇다고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 원래 그, 뭐야, 학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별벌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말을도 잘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 그들을, 그를 경고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왜요? 예수자가 퍼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네 권위가 침범받아오니까 기 싫은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누구 말을 믿는 게더 중요한 거냐 하느님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거니 너희들 말이 더 중요한 거니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차별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사람의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하는 역사는요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처음에 제가 믿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됐죠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소위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갖다 감췄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 앞에 갖다 둔 거예요 근데딱 뭐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죠 어째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응? 팔기 전에도 이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뒤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째서 하느님이 속일 마음을 먹었어 당신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 나를, 우리를 속인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요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고요 성령이 올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 성령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그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얘기하는 거죠 땅이 그에게 있을 때 있을 때내 땅이 아니며 판후도내 땅인데 왜거짓말한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이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헌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한 어얘기죠 우리가 뭐냐면 이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집을 판 거에 대해서 그그 그 뭐야 조희를판 거라 해성다 갖다 놔야 되는데 안 나고 자기가 감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 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갖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두랩던, 곧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헌금에 그 풍족하게. 가난한 사람은 풍족한 사람은 그 풍족한 중에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다. 두랩던을 갖다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인 떠나니 죽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쏴서 메고 나다가 장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좀안 주셨다고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어.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게 옵니다. 마태봉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헛맹세 하지 말고 내 명세한 명세, 맹세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추레기와교 레이교에서 나왔던 거예요 추레기 19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야, 난 하느님 앞에 명세하느니 나는 거짓말하는 게 없습니다 뭐 경찰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추리국에서 이런 게 나오죠.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망령되이 하느님을 써먹는 사람들은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헌명설하지 말고 헛서원을 원 하지 마라. 서원한 것이 있으면 꼭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하느님한테 서원했는데 멋진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뜻을 알고 목사 거래한다때 저는 서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정말 꼭 지킬 것만 그서원을 하지 그렇지 않 하지 않아요. 3 0차에 보면 도무지 맹세지 말지님 하늘로는 하지 말라. 이는 보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도 하지 마. 왜? 거기 하늘하느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마. 왜냐면 하느님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도 하지 마. 예루살렘에도 하지 마. 그거 뭐냐면 예루살렘은 큰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머리로 하지 마. 왜내 머리로 하지 마. 냐면 하느님, 네가 너희 머리를 쉽게 만들 수 있어? 검게 만들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도 하지 마.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7절 이런 얘기예요.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해 지나가려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곳이 있을 땐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내나 아니요 이상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이상을 이상의 말을 하면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핑계를 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그예 아니오를 대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예 아니오가 아니라 말하다 보면 거기에 핑계를 대면 어떻게 보면 그 상대편을 갖다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내가 죄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죄를 안 졌으면 전죄안 졌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쁘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수와 놀아가지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더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전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죽어라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네가 죽기까지 하라 그런 얘기라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이 들었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 됐을 때 가장 보고 그 목사 되겠다던 동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인천상륙작전이었거든요. 인천상륙작전의 그 특공대들이 뭐예요?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상륙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목숨 바쳐서 희생한 사람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고 바로 증인이고 선교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